안녕하십니까 9월 28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취자선물 김석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뉴욕증시는 5월 래일 연속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 및 시카고 여는 총재의 너무 빠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이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되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일부 대형주도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테슬라는 상하이 및 베를린 공장의 차량 인도 대수 1분기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2.5%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허리케인이 원유시설 인근으로 북상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네요.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진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영국과 유로존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환율로 인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증시의 매수 시점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증시의 바닥 확인은 아직 이른 것 같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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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28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금일 오후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원유 재고 이전치는 약 114만 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절반 이상 줄어든 약 44만 배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